골고 <목소리> 아, 이거 사는 거 사? 가져와 응. 사자. 이거라도 사. 예, 가져와로 먼저. 정지당했나 보구만. 그럴 수 있지. 야 직접. 크리스마스 아... 어? 조용한데? La fondue, la r a q u e t t e Toujours vous en avez f o u r n i b e 못 먹을 것 같은데다. <목소리> 비 거의 1년만에 먹는 것 같아요 음. 음. 이걸로 시작 재미있 oh. okay. 컨퍼런스 센터 같은 거에요 여기 우리 그때 산책했던산책로 놀고 이렇게. 저 중간에 쟤는 뭐야요 저... 기념탑 같은 걸거야 여기가 저 옆쪽으로 해가지고 정부종합청사도 옆에 있고 베이지색 건물? 응. 저기 이제 중앙정부청사하고 다른 몇 개가 더 있는데 여기가 중심이고 저게 지금 국회의사다, 국회의사다. 어. 국회의사. 지점 같은 거야 서부 아프리카 이건 뭐냐? 저것도 은행이야 베텔세이 어, 은행. 은행 건물들이 역시 크구만 배트세이, 2분이나 찍으셨네 잘했네 무니도 응. 주어도 괜찮은 것같은 그냥 봐봐 무니도 주어도 괜찮은 것같아 그러네 김치다가 소시지 해가지고 못때나? 그냥 근데 맛 자체는 그렇게 고급적 고급스럽진 않네 보이질 않아 그냥 귀여운 맛 hey, 이쪽이 바다뷰고 저쪽이 도시뷰야. 프랑스 가면 그 생작 전문을 하는 요리 그게 길이 따로 있어. <목소리> 네? <목소리> 한 너무 한 많은데, 네. 많은데? 응. 어떻게? 조금 먹다 면 되지. 그 에그누들. 에그누들. 불닭 소스 같은데? 얘가 오리. 응. 이거 같이 찍어서 먹어 그냥 음. 먹으면 조금 좀 퍽퍽해 무슨 맛이야? 음 어중간한 맛 나의 표현이 딱이지? 이거 음. 약 같아 약 약? 예? 애들이 먹는 약응 근데? 진짜 과자 붙였어요 그치? 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 차는 안 다니네 진짜